지질입니다. 지질. 자, 지질 정의 특성, 분류 지방산 유지, 성질 산폐 변향, 가열 변화. 자, 이쪽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지질은 어떻게 정의하고 특성이 뭐냐. 자,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아닌 다른 유기용매에는 잘 녹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극성 유기용매에는 잘 녹습니다. 비극성 유기용매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다이에칠에터, 석유에터, 클로로폼, 벤젠, 아세톤, 사이마탄소 자 이런 것들에 잘 녹습니다. 정의는 지방산의 에스터로 존재하는 지방산의 에스터를 만들 수 있는 물질 이걸 우리가 지질이라고 정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질 자, 지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탄소, 수소, 산소로만 만들어져 있다. 있는 유기화물로 식물종자 동물피아조직 생체 내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주로 작용합니다. 1g당 9kcal의 열량을 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인지질 인과 결합된 지질 인지질 이중막으로 세포막이 구성되어 있죠. 자, 세포막을 구성하며 그 다음에 지용성 바이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지용성 바이타민 수용성 바이타민 지용성 바이타민 뭐 수용성이 뭐 뭡니까? 비타민 B, C만 수용성이고 나머지는 다 A, D, E, K 다 지용성 바이타민입니다. 그 다음 상온에서 액체인 것을 우리가 기름 기름, 유, 오일이라고 얘기하고 고체인 것을 지 패시라고 패시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지질이라는 얘기를 용어를 씁니다. 자, 지질 분류를 어떻게 할까? 단순 지질 자, 지방산과 뭐 여러 알코올류와의 에스트 화물. 자 여기 에왜 지방산과 여러 알코올류 했나 하면은 알코올로 이루어졌는 것도 이 단순 지질에 포함시켜 놨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중성 지질은 이와 같이 자 글리세롤, 그리세롤이 지방산과 COO 이런 형태로 요 결합을 우리가 에스터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삼가알코올인 글리세롤과 세 분자의 유리지방산이 에스터 결합을 형성한 것으로 단순지질 단순지질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왁스 그러는 겁니다. 왁스는 어디 여기에 글리세롤이 아니고 알코올과 지방산이 결합된 걸 왁스라고 합니다. 구분되겠죠? 자 고급 일가 알코올과 고급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한 것 여기에 뭐 고급 고급 거인데뭐 고급 있고 저급 있고 품질이 고급이고 저급이 아니고. 탄소 수가 많은 것을 우리가 고급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한몇개 이상을 고급이라고 그럴까? 그러면은 응? 적어도 한0개 이상은 되어야 응? 0개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자, 식물성 왁스에는 뭐 저펜왁스, 그다음에 카나우바 왁스. 저펜왁스는 크게 들어본 이름 아니죠? 자, 카나우바 왁스. 이거는 유명합니다. 그 다음, 동물성 왁스에는 밀라, 비왁스라고도 뭐 얘기하시, 밀라, 혹은 뭐 경락. 이름이 보세요. 밀라번 주성분은 미리실 팔미테이터, 경라번 세칠 팔미테이터,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코올과 지방산 종류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스테롤 에스터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뭐 대표적인 스테롤과 지방산의 에스터 형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단순 지질이라고 이런 을 불렀고, 그다음 이제 복합 지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단순 지질 플러스 다른 원자단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하고 지질이 결합되어 있다. 레시친 보셨죠? 세파린, 스핑고마이엘린 자 이런 것들이 인지질입니다. 그 다음에 당과 결합된 지질이 당지질 강그리오사이드 세레브로사이더 기억 좀 합시다. 그다음 단백질과 결합돼 있는 단백지질, 황과 결합된 황지질 자, 이런 것들이 복합지질입니다. 복합지질. 그럼 이제 단순, 복합, 그다음 유도지질이 있습니다. 자, 유도지질은요 위에 했던 단순지질이나 복합지질의 가수분해로 얻어지는 물질. 이거를 유도 지질이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유도 지질에는 저 가수분에 대해서 지방산 또 나오고 뭐 알코올도 나오고 그리세롤또 나오고 그리세롤알코올에 그리세롤도 집어넣어 버렸네. 그다음 탄화수소도 나옵니다. 뭐 스쿠알렌, 불금마물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도 그다음 지용성 색소, 뭐 지용성 바이타민 이런 것들이 위쪽에 우리가 받는 단순지질이나 복합지질의 가수분의 결과 생성물로 나올 수가 있다. 가수분해돼 가지고 나오는 모든 걸 유도지질 여기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세 가지 단순지질, 복합지질, 유도지질. 자, 이거 구분뭐 자주 나옵니다. 이거 뭐 시험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거 했는 거 표로서, 이와 같이, 단순 지질, 복합 지질, 유도 지질, 표에 들어가 있는 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방산에, 지방산을 보자. 분자 말단에 한 개의 카복실기와 짝수개 탄소를 가지는 유기산의 일종이다 왜 지방산이라고 했나 이 산이 끝에 COOH 카복실산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어서 카복실기에 수소이온이 이온화되서 나오잖아 그래서 산을 산성에 산을, 산의 성질을 가집니다 자, 지방산을 크게 나눠가지고 이와 같이 저급 지방산, 탄소산 6개 이하를 저급 지방산이라 하자. 중급을 한 8개에서 한 12개를 중급이라고 하자. 앞쪽에서 우리 10개 개 했는데 수정합시다. 자, 8개에서 12개를 중급 지방산. 그 다음 고급 지방산은 짝수개니까 14개 이상을 고급 지방산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이중결합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포화 지방산입니다.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면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이 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입니다. 대부분 고체입니다. 그 다음,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융점, 녹는 점이 높아지고 물에는 점점 더 녹기 어려워집니다. 당연하겠지. 그 다음, 동물성 지방에 이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자, 천년 유지 중에는요, 자, 탄소 16개짜리 8미터 산. 자, 이건 기억을 좀 합시다. 왜 8미터 산 기억을 해줘야 하냐? 나중에 우리가 생화학에서 지방산 합성하고 할 때, 자,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탄소수 두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되면서 여러 종류의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스테아르산, 탄소 16개 8비트 산과 18개 스테아르산이 천년 유지 중에는 가장 많습니다. 자, 스테아르산, CH3부터 해서 쭉 가서 끝에 COOH, 카복실산, 요 수소이온 나오기 때문에 지방산이다. 그 다음,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 있는 지방산이다. 자, 시스형과 트랜스형 구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될 거고, 자,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서 쉽게 산화가 일어납니다 이중결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할수록 산화 속도는 빨라지고 융점은 낮아집니다 그 다음 이중결합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시스형이 트랜스형보다 융점이 낮아요 융점이 낮습니다 기억을 좀 하시고, 자 이게 지금 시스형이에요, 트랜스형이에요. 시스, 트랜스 어떻게 구분할까? 이거 보세요. 탄소-탄소 이중 결합에, 자 수소, 수소, 수소 아닌 취향기가자 같은 쪽에 있어요. 반대쪽에 있어요. 같은 쪽이잖아. 그렇죠. 시스 지방산입니다. 시스입니다. 트랜스 같으면은 이렇게 가서, 이것이 이쪽으로 수소하고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해야 돼요. 이게 위쪽으로 가야 돼. 자, 시스 형은 이렇게 구, 이렇게 구불려져요. 이렇게 구불려져요. 트랜스 형은 자,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온도에서 불포화 지방산은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데, 만약에 트랜스 지방산은 액체가 아니고, 반고체 상태, 고체 상태로 갑니다. 그 다음, 오메가 지방산이라는 표시를 봅시다. 자, 오메가, 그러는 건, 오메가 이 용어를 안 쓰고, NU 이렇게 표현을, NU3 혹은 N6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오메가 뜻과 같습니다. 자, 오메가는, 그럼 여러분들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렇게 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의 대표적인 것, 알파리노렌산, 기억하세요? 리노, 리노레산은요, 오메가6입니다. 오메가6예요 자, 그러면은, EPA, DHA도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필수지방산을 여기서 필수지방산을 찾아내 보세요 필수지방산 알파리노렌산 필수지방산 리노레산 필수지방산 아라키돈산은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오메가3, NO3, 오메가6, NO6 지방산, 어디에서부터 번호를 매긴다? 오메가 번호는, 오메가 번호는, 탄소, 자, 여기에, 카복실, 지금 지방산에, 카복실 COOH의 이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서 이중결합이 나타나는 번호를 매기는데 오메가라고 그러는 것은 거꾸로입니다. CH3 매칠기 이 탄소가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1번 2번 3번에 3 4에 이중결합이 나타나면 오메가3 6,7의 이중 결합이 첫 나타나면은 오메가 6. 자, 이 경우 같으면은 올레산입니다. 몇 번째 탄소에 이중 결합이 나타나는지 한번 세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번 10번 사이에 이중 결합이 나오죠. 그래서 올레산은 오메가 9입니다. 오메가 9 지방산이다. 이렇게 오메가 형태로 부른다면은 오메가 나인이 됩니다. 오메가 지방산 주로 오메가 3어유에 많습니다. 심근 경색과 동맥경화, 혈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오메가 6선은 식물성 기름에 많습니다. 혈중코레스테롤을 낮춘다 과잉 섭취하면 혈압 상승을 일으킵니다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지방산을 한번 보면 은 아까 얘기했나 8미터산 탄소 16개의 이중계라고 없습니다 스테아르산 18개 없고요 올레산 올레익애시드 탄소 1 8의 1. 이중결합 하나 있는데 몇 번에 나타나냐? 번호 몇 번일까? 리노레산, 리노렌산, 아라키돈산. 자, 이런 것들을 탄소수 불포화결합 나타나는 번호를 좀 기억을 하자. 자, 필수 지방산이 리노레산 1 8의 2. 이중결합 두개 있는데 어디 어디에 나타나느냐 리노렌산 이중결합 3개입니다 아라키돈산 탄소 20개 이중결합 4개입니다 네 이중결합 나타나는 번호를 찾아서 기록을 좀 해놓으세요 그 다음 동물 성장 건강에 유지해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고 세포막 주요 구성 성분이고 혈중코레스테롤 함량 감소시켜 동맥 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되는 양이 너무 적어서 식품의 형태로 흡수되어야 하는 지방산이기 때문에 필수지방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아라키돈산은 리노레산, 리노렌산은 몸에서 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라키돈산은 합성은 합니다. 근데 양이 적다면 은 적은 사람은 식품으로 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하고 쉬었다.